지난 이야기, 투비투티 인간성 회복 프로젝트를 위해 뉴비 베이스를 짓던 캐빈. 그러나 한 사생팬의 연이은 테러로 두 번째 베이스가 박살이 나고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다시 정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투비투티에 또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들어가 보시죠. 어? 여기가 아닌가? 오 날라온다 어 방향 정확히 찾았어 방향 정확히 찾았어 근데 솔직히 이번에 나좀 실망했어 왜실망했는줄 알아? 흑요석을 캐지 않았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 이거는 지난번에는 흑요석으로 물 안넘어오게 짬짬이 작업해주고 집 주변도 막흑교석 작업 다 해준 다음에 되게 정성 들여서 터트려줬는데 이거 대충 터트린거봐 아... 변했네 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 진짜 실망스럽다 저게 뭐야 아 너무... 아 근데 이번엔 테러는 약간 안타까운 지점이 하나 있는게 완성을 못했어 아... 시간을 너무 줬나봐 나는 한 10일 정도 걸릴줄 알고 좀 천천히 만들고 있었는데 시간을 너무 줬나봐 그러니까 한 만들려면은 한 이틀 정도만에 만들면은 좋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또한 10일 걸려서 저 친구가 나 찾아주면 테러 당하고 그런 사이클로 가야 될듯 괜히 또 포기하진 않겠지 아 그러면 별론데 <웃음> 아 지금 지옥에서 하이웨이 타고 지금 계속 이동 중 거의 한 50분 온듯 벌써 한 10만 좌표는 이동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내가 패착이 뭐였냐면은 나침반을 공개해버린 거어 내가 에메랄드 욕심 때문에 나침반 공개돼가지고 그래서 방향을 들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나침반 없이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정말 찐사랑으로 정말 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다음부터는 건축을 할때 그래서 자재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 이번에 양털이 들어갔잖아 요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린 거야 그래서 매번 내가 접속해 있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에 완공을 못하고 테러를 당해버렸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음, 그러니까 좀한 이틀? 한 3일 안에 지어놓으면 감상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부셔주면 또 이동하고 <웃음> 내 컨텐츠를 돌려주는 착한 친구라니까 아니 저 친구가 근데 안 부셔주잖아요 그럼 또 약간 민망해진다고 이게 상황이 <웃음> 어디 이동할 명문도 안 생기고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그러니까 일베 테러도 안 하고 대충 해놓은 거봐 이제 사랑이 좀 식었어 애정이? 어? 안 털린 곳이야 여기? 와, 우 속도 봐라. 진짜 안 털린 곳이 있네. 투비투티에서 안 털린 피라미드 찾기. 성공. 다이아몬드 말가봇. 이런 브루즈 아이템이? 허허. 근데 타이밍이 참 공교롭다 항상 인첸트 테이블 딱 설치하면 찾는 것 같아 <웃음> 그 다음날 <웃음> 인첸트 테이블 딱 설치한 다음날 항상 찾아오네 약간 산타 마냥 오 마을이다 아니 2비2티 마을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 오 와우 야나섬손 있잖아 미친 야 여기 심지어 살아있는 주민들 있어 야 누가 2b2t 다 망했대 이렇게 살아있는데 잠깐 여기서 살까 지나가는 나그네 컨셉 여기 작은 집 여기 리모델링 살짝만 해가지고 살자 근데 여기 진짜 최초발견이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그지 정말 아무 손때가 묻지 않은 정말 대단한 마을을 발견했어 타이오니오 <웃음> 개척자 최케빈 아닌가? 횃불만 떼갔나? <웃음> 어 이상하다 원래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상자도 없는 것 같다 마을에 템만 털었네 템만어 근데 어떻게 책장을 남겨놓을 수가 있지? 책장 왜 남겨놨을까? 피어하네 섬손이 없어서? 그러면은 섬손을 갖게 된날 그는 돌아올까? <웃음> 그가 섬손을 갖게 된날 내게 돌아왔다 그날은 겨울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오! 살아온 적이다 우와 여기 지형 겁나 멋있어 근데 우와 공룡같아 자동 생성되면은 무조건 완벽한 모양의 문이 나오잖아 이거는 지은 거다. 들어간 거야. 어, 잠깐만. 이러다가 이거 요새 발견해 가지고 이거 엔더맨에다가 블레이즈에다가 이거 엔더 상자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어라? 올레리오? 올레리오? 진짜 블레이즈 스포너는 다 파괴당했나? 뭐 파괴당할 만도 하지 근데 솔직히 그렇지 끔찍한 요새 발전 과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음.. 없을 것 같다 그냥 쉣! 다른데로 왔다! 뭐야! 어! 어디야 여기! <웃음> 여기 어디야! 아! 셀프 테러를 당해버리네 이거를 아 뭐야 야 들어갔던 문으로 정확히 들어갔는데 여기 어둠에야 진짜로 어 사람의 흔적이다 따라가자 일단 따라가 어 일단 따라가자 과연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어어 어? 설마 아까 그 피라미드인가 어 여기 사람 흔적 있다. 아니야 아까 그 피라미드가 아니야 <웃음> 여기 어디야 <웃음> 여기 어디야 <웃음> 여기 어디야 이상한 데로 왔어 나도 내 위치가 어딘지 몰라 와우 좋아요 자연히 살아있구만 여기 뭐 청크로딩이 아예 안돼있네 뭐야 여기야말로 내가 진짜 최초로 온데 아니야? 이거 왜 청크로딩이 이렇게 안 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지금 내가 청크로딩 하고 있는거 같은데 <웃음> 내가 넓히고 있는거 같은데 매블 이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데까지 와버리면 뉴비를 위한 베이스를 짓겠다는 생각은 버리는게 나고 <웃음> 여기까지 어떻게 와 <웃음> 뉴비가 여기까지 어떻게 와 지금 <웃음> 뭐 그동안은 뭐 뉴비를 위한 베이스를 짓겠다 이랬는데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 그냥 여기까지 못와 내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 자꾸 댓글에 막 아니 땅속에다가 한 다음에 용암으로 감추면 되는데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하시냐고 막 이러시는데 이게 안 들키면 컨텐츠가 좀 재미가 없어요 <웃음> 솔직히 <웃음> 이게 좀 들키고 파괴되는 맛이 있어야 이게 좀 옮겨 다니면서 탐험도 하면서 이러지 이거 2B2T 그냥 완결 난다니까 어 이거 안 부서지면 너무 안 부서지면은 이거 그냥 접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친구가 나 2B2T 안 접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노력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어? 4일 10일씩 들여가면서 나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기집하게 해주고 있는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 자작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어? 나 설마 돌아온 건가? 찾았니? 다시 찾은 거야 지금? 어? 어? 대장간어 아까 대장 어. 새로운 마을이다 야 이거 진짜다 야 이번엔 진짜다 이거 아. 왜 안맞아 아우 렉빠 어 그렇지 아 비켜봐 어? 어? 책장도 남아있는데 그냥? 아니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이거 뭐 침대 터리범이야 뭐야? 침대만 가져가 <웃음> 아니 침대만 가져가요 이사람 분이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다. 예? 어떻게 된 거야? 아, 저기요. 괜찮으신 거 맞아요,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 안 괜찮으신 거 같은데. 아니, 집 구조가 이게 어떻게 된 거람? 내가 방금 깬게 조약돌이었거든. 이거 일부러 막아 놨나? 얘네 뭔데 막아놔? 성직자 도구 제조기 별거 아닌데 설마 이거 따면은 아닌데, 딱히 뭐 비밀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참 진짜 침대 집착남. 그는 누구인가? 이거 이 농장을 겁내 확장하는 거야. 이쪽으로 그냥 쫙 길게, 어 이쪽으로 쫙 길게 만들어가지고 농사 크게 지으면서 부유하게. 그 다음에 이집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지하로 딱 통하게 만들어서 이제 광산 들어가고 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약 개조, 약간 개조하기. 그러면은 일단 이 집, 이 집을 갖다가 약간 베이스 다시 만들어야겠네. 건축사무소입니다 여기는 이제부터 각종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것들을 만드는 공간 어, 건축사무소 오픈 우와 책장 21개? 야 이거는 좀 센데요? 벌써 뭐 끝났는데? 그냥 한글로 박아버려 <웃음> 왜냐? 이제 뉴비들을 위한 그런건 없다 어 뉴비 여기까지 못와 내가 봤을 때 어차피 못와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긴 내 마을이야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광산입구부터 만들어야 돼 광산입구로 쓸 집을 하나 선정을 하자 광산입구로 쓸 집을 요걸로 정할까요? 이게 마을 끝이잖아 여기서 배관 한번 써봅시다 배관 어? 이거 로딩이 안 된... 어? 순간 짝 로딩 됐었는데 일단은 주변 자원들이 뭐 손상당한 흔적이 아예 없어요 그죠? 지금 그래도 공사가 굉장히 빠른게 효율 곡괭이잖아 <웃음> 효율 파이브라고요 우리 곡곡곡곡곡이 아이 좋은데 어 조약돌 좋아 아니 그러면 요 위에 한 칸씩 더 따가지고 계단을 설치해놓는게 낫겠죠 이거 언제 이렇게 왔다갔다 할때마다 그지 이거 언제 점프하면서 다녀 아 됐다 와와 편해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을 좀 만들어요 문을 그 다음에 배관을 키는거야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석탄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 캐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을 설치해 <웃음> 여기다 횃불 딱이런 느낌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길을 이용해서 저 철까지 다 캐고 싶다 뭐 주변 철까지 다 캐고 싶다 그러면은 가는 거야 그냥 아, <웃음> 아 설마 여기 위에 뚫리나? 저 바뀌니? 아니야 아니야 흙이야 흙어 흙이야. 아유. 약간 뭐요런 식으로 이제 파다가 어 여기 좀 귀찮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가면 되는. 아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문딱닫 여기 제1광구 <웃음> 문딱 달아놓고 위에 횃불 달아놓고 조약돌로 어, 이런식으로 편리하죠? 약간 요런 느낌의 광산을 좀 지어보고 싶더라고 전부터 레드스톤도 있으면 근데 다음 어 다음번에 <웃음>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음번에 다 다음번에 어 다음번에 아나뭔 얘기할라 그랬니 당황해가지고 레벨 30되면은 인챈트를탑 아니면은 칼에다 갈라고 다음번에는 약탈 뽑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엔더 상자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블레이즈 막대도 많이 필요하고 엔더 구슬같은 것도 이제 많으면 좋고 그러니까 아 좋아 벌써 30레벨은 됐고 칼에다가 한번 띄워 볼까 당장 올라가서 어차피 섬손 있어가지고 마법부여대 쓴 다음에 책장 바로 회수할 수도 있다 이제 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잠깐만 하면 안전하게 켤수 있지. 지금 용암이랑 아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흥! 어 아니야? 오케이. 흥! 빨리 들어와. 아 얼른 막으라 그랬는데. 에유. 고마워. 핫앤나이. 덕분에 산다 정말. 어. 덕분에 난 아직도 생존해 있어. 하. 이런 매첸아 씨. 아. 얘 그냥 캐지 말자. 귀찮다. 할 깜짝이야. 아유, 어, 어, 그래. 나 혼자 사는 마을이 아니지. 아, <웃음> 어, 깜짝이야. 아, 어, 놀래라. 어, 놀래라. 뭐가 준비가 안됐어? 아... 항상... 책도 가슴속에 한번 정도는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구만. 일단은 임신이니까 그냥 요런데 설치할게요. 대놓고 설치했다가 다시 회수하면 돼. 섬손고기 있어서 바로 그냥 칼딱 올리고, 딱 올리고... 어, 날카 쓰리는 좋은데요. 아, 네, 약탈이 아니네? 근데 혹시 모르잖아 행운 곡괭이가 뜰수도 있잖아 곡괭이로 했을 때 그치? 그러면 그또 해봐야지 행운 곡괭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지 어 근데 효율 볼을 두개를 붙여갖고 효율 5를 만들어버린다면 가자 혹시 모르지 또 행운이 붙어있을 지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반짝 안 걸려? 어맞다얘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붙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미련 갖지 말고 그러면은 모로 만들어서 붙이자 이거 어이 세 개씩 어떻게 갖고 다녀 고갱이를 세 개씩 어떻게 갖고 다녀 무슨 삼공류도 아니고 내가 뭐 롤로노아 조로도 아니고 이거를 어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입에 물 수도 없고 이거 삼공류 아니지 이거는 킹이 세 개씩 들고 다니는 건좀 미련한 짓 같으니까 뭐로 만들어서 레벨 뭐 10이 들든 20이 들든 빨리 합쳐버려야겠어. 효율 5, 7. 어 생각보다 싼데?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칠고기. 행운의 칠고기. 아, 효율 5. 여기에다가 다음번에 언제 한번 행운까지 뜨면 딱 붙이면 와 완전 마곡